핵산 구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 핵산의 기본 구조 핵산 뉴크레익 애시드 해서 기본 구조 물리화학적 특성을 보자 자, 여기에 나오는 뉴클레오티드 nucleotide 혹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영어식으로는 발음을 합니다. 핵산은 nucleic acid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것이 염기 염기입니다. 자 염기 그다음 여기가 당 여기가 인산 핵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은 염기와 당과 인산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인산 다이에스터 결합으로 연결된 중합체 분자이다 그러면 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용어는 이와 같이 이두 개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름을, 이름을 부르고, 아,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사이드라고 부르고, 인상까지 결합된 것을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름을 부른다. 뉴클레오, 자, 요 부분은 염기와 당을 뉴클레오사이드라고 이름을 부르고,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사이드의 5번의 CH2OH, 여기에 인상그룹이 결합되어 있는 이 형태를, 이 형태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름을 부른다. 뉴클레오사이드와 뉴클레오타이드를 구분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염기가 염기 종류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그다음 RNA에서는 티민 대신에 우라실. 우라실. 자, 결합이 되어 있다.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는 세 가지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다. 염기와 질소를 함유한 염기 그 다음 당인데 리보스 또는 디옥시리보스, 오탄단, 그리고 인산 이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DNA, RNA 어떻게 생겼다? DNA, RNA 여기 보시면 은 DNA, RNA 다른 것은 뭡니까? 당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당이 자 DNA는 디옥시리보스 여기 보시면은 RNA에는 OH3번 자 이게 지금 몇번몇번탄소요 이게 1번 2번 3번 2번의 알코올기 OH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 디옥시리보스는 2번의 알콜기에 산소가 D 제거된 산소가 없는 자, 이와 같은 디옥시리보스 당을 가지고 있다. DNA, RNA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차입니다 당이 5탄 당에 디옥시리보스 RNA는 그냥 리보스 당이다. 그다음 여기에 보시면은 자, 지 염기 아데닌, 티민, 뭐 구아닌. 자, 이렇게 표시했고 이제 번호를 매기면은 자, 이게 1번 탄소,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3번 기록돼 있고 여기에 4번. 여기 5번 탄소. 오번탄소에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오 프라임 말단이라고 그래요. 오 프라임 말단. 그다음 여기는 이제 내려가면은 끝에는 여기는 3번 탄소이니까 이걸 3' 프라임 말단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이걸 표시를 오 프라임 에서 3 프라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5', 3'. 이게 뭐 5가 뭐고 3이 뭐냐? 리보스당의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위치를 5', 3' 이렇게 표현을 했다. 자, 그 다음. 5'에서 3'으로 방향성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양쪽 끝 끝을 5', 말단, 혹은 영어로 5' 엔더, 3' 엔더, 이렇게 표시, 얘기를 하면은, 5, 3이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핵산이요. 핵산이 이, 자외선 영역입니다. 여기에 280 나노메타까지 그랬어요 이게 자외선 영역에, u v 영역에 빛을 흡수하는, 흡수하는 이 흡수 곡선이 달라요. 지금 보면은 저 AMP 같으면은 뭐 CMP, 뭐 UMP, GMP. 뭐뭐 뭐, AMP, ADP, ATP 뭐 이런 거 받는 들어봤는데 GMP, UMP 이런 건난 처음 들어봤다 앞쪽에 나왔습니다. 이 염기 종류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어찌 되었든지 자외선 영역에 빛을 흡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흡수를 합니다 지금 그리고 핵산은 주로 퓨린과 피리미딘 염기 자, 퓨린, 피리미딘 염기 두 가지 종류로 나눴습니다 그죠? 에, 염기들은 세포 내 중성 pH 조건에서 소수성입니다 물에 잘녹질 않습니다 소수성이에요 그 다음에 산성 또는 알카리성 pH 조건에서는 전하를 띠면서 물에 녹는 정도가 증가합니다 증가합니다 전하를 띈다는 얘기는 양이온, 음이온 얘기 그러니까 양이온, 음이온을 띈다 아니면 뭐 완전히 친수성은 아니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 부분 부분적인 전화를 띈다 이러면은 물에 물이 극성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물에 녹는 용해도가 증가됩니다 물에 녹는 정도가 증가합니다 전화를 띠면은 그다음 소수성염기는 서로 겹쳐져서 물과 가까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핵산의 3차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수소결합은 핵산의 서로 다른 두 가닥 간의 상보적 염기상을 이룹니다. 수소결합으로 이중나성 이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아데닌과 티민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AT 얘기를 했죠. 아데닌. 티민. 수소 결합 두 개가 존재합니다. AT. 그다음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G. 사이토신 C. 수소 결합 세 개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AT, GC, 이거는 짝이니까 꼭 외워두세요. AT와 GC, 아덴인,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의 수소결합이 각각 두 개와 세 개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보시면 DNA 이중 나선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오프라임에서3 프라임으로 거꾸로 이제 작은 3 프라임에서 5 프라임으로 오 프라임에서 3 프라임 그 그역은이렇게 거꾸로 3 프라임에서 5 프라임으로 이렇게 자, 예로서 아데닌 아데닌과 이 티민이 여, 이와 같이 자, 수소결합 이두 개로 이렇게 이중나선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이와 같이 수소결합 수소, 산소 수소, 질소 산소, 수소 자, 이 사이에 수소결합 세 개를 가지고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자, 프라임에서 3프라임에 결합되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어? 자, 위치가 여기에, 여기에 이 질소가 몇번 질, 몇번 질소냐? 자, 이게 몇 번이, 여러분 번호 매기면 이 질소가 몇 번이에요? 이거 몇 번, 저번에 우리 다 그렸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번호를 한번 매겨보세요. 이거 번호를 좀 매겨봐야, 응? 매겨봐야 됩니다. 자, 이, 이 그림에서 번호를 좀 매기고 나서 진행하도록 할게요.